대분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네 그럼 이제 위에 거랑 밑에 거는 어떻게 서로 다른 거야? 같은 말로 쓴 거야? 네 그러니까 이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자원배분이 결과를... 얼마나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결국 이거다? 네 오케이 그럼 이제 그 일단 이해가 됐고 네 어... 밑에 이제 나 파트에서 네 반면 나의 형평성은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목적을 까지가 이제 목적어야 네. 근데 이거는 이대로만 읽으면 은좀 어색해 음. 하고 싶은 말은 뭔지는 알겠어 앞에서 네. 던져진 효율성에서 누락된 부분을 형평성에서 어 이쪽에서는 이제 더 유심히 본다 이런 거잖아 네. 근데 이걸 그냥 문장 그대로 읽으면 형평성은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목적을 하고 이게 모호한 표현이 돼버려 그러면 그 목적이 뭔지를 그 뒷문장에서 부연 같은 걸 해줘야겠지. 네. 근데 지금 또 한으로 바로 연결돼. 음. 그러면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목적은 뭐였을까요, 초에효용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목적이 형평성? 목적이요? 어, 왜냐면 형평성이 이 목적을 네. 중요한 지표로 본다고 했잖아. 음. 그러면 이걸 아니, 이제 이렇게 그럴까요? 썼으면 안 되는 거지 네. 어~ 형평성은 효율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